안녕하세요. 토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권상동입니다. 어, 오늘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하여 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 어, 혁신실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온라인 방송에 맞춰서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주변에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보이실 건데 뭐 이것저것 조명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서 조금 많이 달라져 있는 환경이라서 사실 조금 좀 적응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진행하다가 말이 좀 꼬이거나 뭐 이러더라도 뭘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모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어 일단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모가 저희가 이번에 네개 공모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하면 좋을지 이제 다른 데에 어,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저런 걸 하려는구나 뭐 이렇게 인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 보려고 몇개 사례들을 좀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마을 공동체의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핵심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뭔가 규모가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뭐, 저희 이제, 그, 장성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지원형인데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좀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도대체 뭘 사업을 하긴 안 되는데 뭘 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도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뭔가 제안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체감도를 좀더 높이고 또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느 지역이나 매한가진데 진행이 되고 나면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그이 상가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들과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해질 거냐, 우리 스스로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볼 거냐 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입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우리끼리 신나고 재미있어 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외부의 관광객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어 좀더 신나고 재미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의 관심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데 기존의 어 지역에서 뭔가 주민들이 한다고 라 하면 대체로 공무원들이 서류를 써주거나 내지는 누군가 제안해주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도 대체로 공무원이나 젊은 사람들이 써주는 이런 방식들이었는데 어 그런 방식들이 아닌 우리가 직접 쓰고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우리가 직접 어, 집행한다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게끔 부탁을 좀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아 우리 뭘좀 해보고 싶은데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안 써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 뭔가 뭐 동장님이나 예전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적이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동장님이나 뭐 내지는 우리 뭐 과장님들이나 내지는 시의원들한테 부탁해갖고 우리 공모사 간다는데 우리 거좀 어떻게 부, 저기 잘될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탈락시킬 겁니다.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연락들이 오면. 근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런 구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컴퓨터 잘못 다루는데 예, 컴퓨터로 어, 양식이 컴퓨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문서로 나가 있긴 한데요 굳이 컴퓨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사업을 공모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 모든 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뭔가 좀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직접 쓴다, 직접 계획하고 직접 쓰고 그다음에 직접 집행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제 이런 계획을 잡는가 하면은요,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매한가지이고 사회복지도 매한가지인데 어, 이제 행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해주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직접 주민들이 뭔가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어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돈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공모 전체 개요입니다. 20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9월 3일까지, 9월 3일 6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한달 이내에 정산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총 금액은 9,900만원인데 그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국비에서 받아온 사업비를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아직 태백시에 도시재생 관련되어 있는 독자적인 공모사업비는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쯤에 처음으로 시작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개의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에코잡시티 태백 2,500만원인데 이것은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역시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장성동 탄탄마을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장성동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한정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황지동 이5 0 0만원이 있는데 황지동도 황지동 도시재생군역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동과 황지동은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은 이번에 강원랜드로부터 저희가 기부금 일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자금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특정 영역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기획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플러스 사업과 에코잡시티 태백 어 2,500만원, 2,400만원인데요. 이두 가지 사업은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장성탄탄마을 사업하고 홍지동 사업은 두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격입니다. 공모 자격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어, 도시재생특별법 내에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어 땅이나 집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든가세 들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또 내지는 학교를 다니는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뭔가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다 주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져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직계 가족은 몇 명이 되던 간에 그냥 한 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분은 외국인도 같이 참가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만으로도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 회계관리나 안전 문제 때문에 꼭 1인 이상의 성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멤버들로 인정되는 성인이 한명 이상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어,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 그룹을 명백하게 지원하거나, 내지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야기는 무슨 뭐 교회나 내지는 어, 절에서 어, 거기에 있는 그이뭐 청년회나 이런 그룹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 교리를 전파할 목적, 내지는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목적이 아니면 다른 그 교회의 중심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어, 라번항에 보시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일 경우에는 어, 사업을 회수할 수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공모의 대상인데요. 이건 법이 정해놓은 어,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마을 내에서 우리끼리 신나고 재미있게 하는 것, 우리 동네에서 뭔가 경제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마을의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특정 종교나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네 가지 유형 그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일단 자유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에코자합시티 템에 경제위반형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주민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인 이상의 신규 공모 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팀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되는 상황이고 태백시 전역입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조금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에코자시티 태백은 어, 산림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스마트팜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성광업소 주변의 문화적 자산을 이용해서 지역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 그번지역인 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산림 뭐 내지는 목공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산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지역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이나 견학 소규모 시범 사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달입니다. 사업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금 최대 3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300만 원도 어쩌면 적을 수 있습니다. 어, 사업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많이 다니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가신다고 라 하면 10명 이내로 줄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 이야기는 우리 팀이 야, 10명이 넘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러면 두 번에 나누어서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대형 버스 쓰지 않고 그러만 자가용이나 봉고차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에코자시티 태백의 자율주재 공모 사업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하자는 거야? 스마트팜이 뭐야? 그다음에 신재생 친정, 에너지가 도대체 우리 어떤 관련이 있는데 여지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걸로 올해 사업들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성탄탄마을입니다 에코잡시티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밖에 없는데요. 장성탄탄마을은 작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이디어 실천단계 1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성장지원단계,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지원 이렇게 세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일단 아이디어 실천 단계는 아이코잡과 동일하게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이기만 하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지원이나 지역 맞춤형 단계는 최소 5인, 8인 이상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경험이 있는 팀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시는 팀은 아이디어 실천단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요 사업에만 응모하실 수 있고 작년에 응모했던 팀들은 500만원 1000만원까지 응모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업 기간이 두 달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다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1000만원짜리 응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정도를 좀 활용하시고 사업들을 하셔야 부담 없이 사업을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어 지역의 문제들을 소규모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후에 어 다른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지동입니다. 황지동도 어 올해 이제 도시형 유딜 사업을 처음으로 어, 시도해 봤는데 작년부터 공무사업 소규모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올해 이제 2단계 3단계까지 갈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단계 사업은 올해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꼭 해야 되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 신청하시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두 달이라고 하는 사업 기간에 다 쓰실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 내에 다못 쓴다고 라 하면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부분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 황주동이 작년부터 시동을 걸어서 올해 도전인 뉴딜 사업에 일반 분륜형으로 응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다시 공모를 응모할 예정이라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태백, 저기,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좀 잘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특수목적으로 진행을 좀 합니다. 어, 취약적과 그러니까 통상의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에 어, 집수리를 좀 중심으로 좀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전역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우선순위로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었던 내지는 진행 예정인 지역을 우선으로 좀 잡을 예정이고요 거기서 어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까지 좀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노후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서 벌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세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냥 단위 사업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요 요게 좀잘 되면 내년에는 금액을 좀더 올리거나 방향을 조금 더좀 확대해서 진행해 보는 것들을 좀 목표로좀 잡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지역 내에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 수리를 직접 하는 거에 관련해서 경험이 없는 중이라서 올해 조금 좀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어,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정 기준입니다 어, 100점 만점이고요 어, 위에부터 어, 보시면 이제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공익적이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올해 한 번만 지원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연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공동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세 명의, 다섯 명의, 여덟 명의 공동체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어, 희망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해. 이제 아까 제가 두달 내에 천만 원쓸수 있으면 신청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기간 내에 특정 장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참여 욕구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3명, 5명, 8명으로 되어 있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모일 때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좀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서 어 적어도 2 0명 이상 한 자리에 모이지 않게끔 비행을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일정 정도 좀 잠정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더 모이셔도 상관은 없을 건데 올해 내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라서 적어도 10명 정도를 적당히 보내드리고요. 어, 많이 모이더라도 20명 내외 이런 정도로 진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현실성 15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와서 상담을 계속해서 사전 상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경우에는 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을 제대로 못하서 너무 많이 잡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잡힌 것보다 너무 모자라게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어, 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거니까 예산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하다가 예산 부분이 뭔가 아 이게 조금 더좀더 더 필요할 것같아이건좀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이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행 절차입니다. 일단 사업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9월 초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상담을 계속합니다. 몇 번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러 올 거고요. 처음에 한두분 오시는 아이디어만 있어서 나이거 이런 아이디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의논해 보시겠다. 그래서 처음에 리더들만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를잘 쓰시려고 그러면 같이 오세요. 같이 일하시려고 하는 준비하는 팀들 뭐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같이 오시면 함께 이야기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기도 하고 사례들을 추천해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 쭉쭉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아이디어 숙성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한 자리에 모아서 아이디어들이 어떤 건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자랑들도 좀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추가로 더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워크샵을 하루짜리로 어, 8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 그 기간 내에 어, 저희 센터로 오시거나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오기에 조금 좀 보고 내지는 시간대가 잘안 맞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사전 상담을 풍부하게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서 아이디어 숙성 워크샵을좀올해는 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잠정 게쫙 좋아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워크샵 또는 소규모 워크샵 또는 상담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더 풍성하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초기에 잡았던 사업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수정하셔서 접수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업 선정입니다. 사업 선정은 어,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집니다. 일단 서면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센터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 사업들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해서 보고서 형태들로 심사위원회에서 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행정, 그 다음에, 지원센터,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심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라 하면 공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를 소요할 예정인데요. 행정에서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로 당겨 놓긴 했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한자리에 모여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하는 시점은 딱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라서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하는 한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계속 자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업지원과 자문들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화 모임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가 다 모일지, 원래 계획은 전체가 다 모이는 계획인데 전체가 다못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선호팀을 묶더라도 우리 팀 외에 다른 팀들과 직접 만나고 또 다른 팀의 현장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11월 27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한달 이내에 정산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낼 건데 저희가 12월 초에 어 성과 공유회를 아예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서 어 올해 공모 사업 한것그 다음에 지역 내 사회적 경제팀, 문화팀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진행했던 것들 다한 자리에 묶어서. 전시하고 또 뭔가 다른 분들이 사업했던 것들을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뭔가 상사업비 형태들로 해서 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년도 사업이라서 뭐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어, 경과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숙성 워크샵 8월 31일 날 잡아놨는데, 아마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거나 문자로 연락드리지 않으면 못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니까, 사업 서류 마감일 9월 3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전화나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아, 저런 거 있으니까 저거 신청하면 우리가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저기 없으니까 우리 아이디에 이 아이디어 내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것들도 아, 가능화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 우리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이미 뭐 밸리 댄스나 뭐 난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골목에서도 좋고 뭐 우리 집에 모여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되게 큰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경로당에서 뭐 어, 내지는 우리 마을회관에서 우리 골목에서 우리끼리 한열명 정도 모여서 뭐 다섯 명이 모여서 이런 거 해볼래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건의와 강의 모임이 계서 건강 모임입니다 그냥 건강체조요실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 마을의 지도를 그려본 겁니다 마을 내에 뭐 자주 가는 카페 쓸수 있는 공유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런 문화 지도 같은 것을 좀 그려본 케이스이고요. 어, 또 지도입니다. 아이들이 해본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등하교길뭐 이런 데 대해서 위험한 공간,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날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안전지도를 그려보고, 어, 그런 것에 대한 정책 제안들도 하고, 어른들이게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들이 한 겁니다. 생체지도 그려본 겁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하단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건데요. 확장하면 우리 골목에, 우리 동에,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무, 어, 문화 자원들을 그려보는 것,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에 조금 더 관심 가지게끔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시생 사업으로 하드웨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걸 제대로 잘 향유할 친구들은 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냥 단순하게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기획한 놀이터, 아이들이 기획한 쉼터, 뭐 이런 것들을 내지는 프로그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 어른들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 같이 고민해 볼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요 노래 교실 많이 하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제 조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동네 가수들이나 연예인협회 같은데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앰프도 들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가리키고 함께 배우고 이러는 건데 어 동네에 노래 잘하는 분이 있어 춤잘 추는 분이 있어 이러면 우리끼리 배우고 뭐 우리끼리 노래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노래만 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뭔가 간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 되게 심해지는 사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절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진행을 해보자. 근데, 여기 사진보다는 좀더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인원이 3명 이상, 5명 이상이면 이상 하면 되니까 더 적은 인원들이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할매들이 20명인데 10명만 데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10명 몇 명, 두명모이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만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저희가 총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적어 우리끼리만 맨날 모이는 거야 이러면 수명 어 정도 모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이거는 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거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들고 요것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서전 만들기인데요 어 보통은 한글학당 같은 경우 문외교실하고 같이 맞물려서 문해교실을 하다가 그 결과로 뭔가 시집을 만든다든가 수필집을 만든다든가 자전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데요. 일부는 직접 쓰시고 시화조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 우린 잘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야기를 할 테니 젊은 사람 한두 명 끼워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받아서 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다 이런 걸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고 있는 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쁘냐, 뭐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 어, 살다 보니까 옆집 할매가 이런 사연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 마을의 문제점 내지는 마을의 자랑거리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꺼내놓는 기회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서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카페나 작은 우리 장성동 같은 경우도 거리 카페들할 할매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모이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들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조금 젊은 그룹들 사업 30대부터 한 50대 정도의 젊은 그룹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백에도 어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동아리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같이 읽고 뭐 이러는 것들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어 책을 내신 그룹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던데 중에는 독서 모임이 중심이 돼서. 어, 지역의 자원들을 찾고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던 경우들도 있어서,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책을, 어,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도 있고, 또, 동네에 있는 우리 80대, 이런 정도 되잘안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 나이,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글잘못 읽으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 모이셔가지고 같이 책을 읽어주는 모임들도 고민해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소설책 같은 거, 시집 같은 거, 얼마든지 가볍게 읽어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유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 서울에 있는 인구들 중에 약 4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태백에도 청년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고,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도 여기 들락거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 혼자 나시는 어르신들 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역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나 혼자 먹자고 뭔가 음식 많이 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잘 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좀 해보고 평소에 안 먹던 음식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할매들 같은 경우에. 이뭐 피자나 이런 거잘안 먹어볼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본다든가 또 반대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지역 내의 고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 이런 것도 젊은 청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른들한테 배워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수 있을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 같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어, 공동휴가 뭐 어린이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여기도 바로 뒤에도 아동센터고 옆에도 아동센터입니다. 아동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동센터에 못 가는 경우들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뭐 할매들이 내지는 조금 시간이 있는 엄마들이 매일 매시간 일 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좀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이는것 그걸서 숙제도 봐주고 뭔가 영화도 같이 보고 뭔가 음식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 과정들 속에서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 그다음에 지역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들도 만들어지고 또 젊은 엄마들이 뭔가 조금 더 시간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장성동에서 유자 청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지금 유자 청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어뭐 매실, 다음에 유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미자들도 많이 재배하고 인근 지역에서 그래서 다양한 철그이 청들을 원래 올해 계획은 봄부터 매달 한 가지씩의 청들을 만들고 그거를 일부는 집에 가지고 가고 일부는 남겨놨다가. 동네에서, 여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 놨는데, 코로나 덕분에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수 있겠다. 청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맥주를 만들거나, 전통 음료를 만든다거나, 식초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해 볼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인 거고요. 또, 여기서 다양한 다른 건강 음료들을 만드는 것들도 가능해 볼수 있겠다.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재료나, 또 선생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이제 공유 그공동육아 내지는 공유 지방에서 힌트들을 얻어서 동네에 혼자 사는 할매들 많이 있고 또 혼자 사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서 다 이거나 부모들이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오다 보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반찬 내지는 어른들을 위한 반찬들을 만들고 나누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거는 재료비나 사람을 모으는 거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 거기에 모였을 때 뭔가 도구들을 조금 사는 거뭐 이런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반찬들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래서 어떤 팀은 만들기만 하고 또, 배달만 하고, 뭐, 이런 팀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지역에서 진행했던 자원봉사팀이나, 뭐, 새마을, 바르게, 이런, 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저희는 선정시켜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공모 사업은, 우리 동네에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골목에서, 우리 골목에서. 우리 한열 가구 있는 이 골목에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동, 황지동, 철암동 이렇게 큰 동단위로 내지는 태백시 전역으로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골목에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규모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헌옷, 뭐 청바지 이런 거, 이제 안 입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별로 없습니다 유행이 가거나 뭐 이래서 이제 못 입는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모아서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재활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지금 이제 청바지를 뭐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든다든가 뭐 필통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새로 부여하는 걸 이런 걸 업사이클링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 우리 지금 철암에 가면 철암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이 프랭카드로 이 가방 만들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어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프랭카드로 가방뿐만 아니라 화분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분 오래 놔두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2, 3년에 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천에서 1년마다 매년 갈아보는 것뭐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다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상상들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들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실천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같은 대구인데요 주변에 헌옷 모으는 데들 대단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뭐 공공이 해놓은 것도 있고 사유재산인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너무 지저분하니, 색칠이라도 좀 다시 해보자. 거기에 이쁜 문이라도 좀 넣어보자. 뭐 이런 건데, 어 그냥 이 혼업뿐만 아니 혼업수고한 뿐만 아니라 대단히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지역에 잘안 쓰고 있는 거 내지는 조금 이쁘지 않은 것들 좀더 산뜻하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대구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이런 데다가 요즘에 이제, 어, 싸고, 어, 이 효율적인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가로등 필요 없고, L의 큰 가로등은 전지세도 나가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목만 이렇게 살짝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어둡거나 밤에 위험한 데뭐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걸쭉 연결시켜서 뭔가 화재나 이런 것들의 위험 동선들을 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런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목 내에 있는 적만 짜투리 공간에 평상을 놓는다든가 내지는 꽃을 한두 송이 놓는 화분을 놓는다든가 작은 꽃밭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보도블록 너무 많이 깨졌어 그래서 그걸 좀 덜어내고 우리 걸로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것들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 봉사 모임들 그래서 뭐, 뭐 태백도 전문 봉사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 조직 내에 그래서 뭐 우리 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보일러 하시는 분들 끼리 모임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두 군데 정해가지고 집 고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집 안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안에 도배장판을 한다거나 창호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도 배워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뭐 내지는 최근에 인천이나 경기권에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 집 정리 교육 같은 거 합니다. 우리 뭐 저도 이제 사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기저기 막늘어져 <웃음> 있는 거죠. 근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수납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적어도 그게 한 6개월 1년 정도는 가거든요 또 다시 또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 정리하는 교육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인 주변에 화단 만들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요거를 우리 골목에서 라고 하는 걸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동에서, 아닙니다. 우리 골목에서, 우리 통에서, 우리 반에서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군산인데요. 어, 이, 뭐나, 우체통 잘안 모아집니다. 이렇게 잘 쓰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걸 모아서 우체통을 한, 한 군데 이렇게 놓게 되니까 어, 뭔가 그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죠. 서 이런 것들도 뭔가 기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경제 분야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우리 이렇게 에코잡 같은 경우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 얘기는 자꾸 아는데 이제 이놈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죽으라는 소리인지 살으라는 건지 뭘 어찌하는 건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볼래? 인근 지역에도 있대더라. 그래서 가서 보고, 우리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둘러볼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수 있겠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차두대 정도 분량으로 가신 거거든요. 여기 분들도 버스 아니라, 공고차 자가용 이용해서, 어, 코로나 위험하지 않은데, 골라서 가까운 데좀 가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도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의 현장 연합들을 가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본 거고요. 여긴 영등포인데요 어, 동네에 있는 분들이 뭔가 어, 아이디어들을 만든 건데 영등포에는 어, 이런 조그마한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작은 공장들이 쭉 다닥다닥 붙어있던 어,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내고 그거를 만드는 거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봤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방식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음에 여기 가까이 영주입니다. 여기 이거 이제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되었던 건데 할배들은 목공소를 만들었고요, 할매들은 목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지금 장성동에도 올 하반기에 목공소가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목공소에서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와서 그런 교육에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진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장성동에 만들어진 목공소는 집수리를 전제로 하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 전문 목공소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 정도 사람이 좀 모이면 뭐 작은 소, 그 소품들을 만들거나 이런 것까지도 확장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할매들이 진행하는 목공장인데요. 자, 이두 가지. 목공방이나 목공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만원 300만원 갖고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보시고 뭔가 어, 공부해 보시거나 이제는 계획을 잡아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견학 갔다 오면서 견학만 갔다 왔어요 이러면 보여줄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돈을 어, 공, 공공기금을 썼으니까 남겨야 되는 거라서 견학 갔다 와서 우리 사업계획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아든가 뭔가 정책 제안서 만들어볼래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마는군인데요. 지역 내에 있던 그 농산물들 내지는 뭐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먹었는데 잊혀져가는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복원해보거나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기능 내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양을 좀바꾸어서 지역에 잘 맞는 먹거리들을 좀 개발하는 이런 활동들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쪽입니다. 어, 대체로 이제 오늘은 방송국들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철암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철암에 있는 중고등학교, 철암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방송국이거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시설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밖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도 좀 이렇게 밀접화의 관계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 올해 조금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저희 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를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주 멋지게 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시설비를 일부분 지원을 좀 받았어요.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시설을 지원을 받았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이에요. 어 그냥 스마트폰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마이크 정도만 연결해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시장님 우리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개똥이 아빠 새똥이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고 새똥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오늘 같은 경우들이 그런 거에 일한 중에 하나인데요. 어, 굳이 이런 좋은 카메라가 없더라도 충분히 작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제자유시장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방송에서 막 원판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막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서 해보자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해설사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오는 사람들 내지는 어르신들이 내지는 또 젊은 사람들이 동네 이야기를 어르신들은 동네에 잘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내거나 뭔가 전달해주는 거 있을 거고 또 조금 젊은 친구들이 내지는 학생들이 한다고 라 하면 동네에 어떤 이야기들을 현대의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 방식으로 어, 소개하는 것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 해설사들을 아이들도 하고 동네 어른들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학생들이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마을 극단입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공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소재로 잡았습니다. 누구나 다 어,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건지 또 그런 것에 우리 뭐동네 이제 그 집안에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면 젊은 그이 엄마 아빠들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치유 또 예방하는 것뭐 이런 것들도 좀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마을 극단에서 뭔가 공연이라고는 했지만. 모여서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원주의 중앙시장인데요. 뭐 여기 말고도 우리 어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이런 시장과 관련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뭐 카페도 만들고 또 젊은 층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존의 상품들을 새로운 것들로 포장하거나 또 멀리 알리는 SNS를 이용해서 알리는 활동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참고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우리 이제 공모사업 서류에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요. 서류에 보시면 중간에 예산 집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에 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 세부적으로 뭐는 얼마나 쓰면 쓸수 있고 못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은 어 구체적으로 나중에서 센터랑 상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편성 기준에서 어 홍보비는 30% 이내, 뭐 강사비는 50% 이내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이거는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을 잡는데 어 참고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서 크게 뭐 여기에 꽉 맞춰야 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 되도록이면 요 기준들에 좀 적당히 맞추어서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추진 일정입니다 어, 일단 아이디어 숙성 워크샵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 9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시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오시라 들고 오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어 우리 계획서는 못 썼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오세요 그냥 같이 그분들하고 보세요.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을 다해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지는 인터넷에서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어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정도이고요 자 혹시 인터넷 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거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어 이런건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런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너무 빨리 얘기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예아네실1단계3 5잖아요 음... 자, 기준에 보시면 어, 3인 이상, 5인 이상, 8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성원이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 음. 삼인 이상이 아이디어를 내서 음. 설립을 해서 예. 이제 뭐열 명을 대리고 하든지 스물 명을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저희는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단체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예 단체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세 명이 모이셔 가지고 서류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을 몇 명으로 쫙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아이디어 제한자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을 그냥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꼭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단체 등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동네에 있는 엄마들이 아뭐 이런 거 공모사업 안 되는데 우리끼리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렇 모여서 3명 이상 모이시면 3명이 공동의 어, 고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 제안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은 세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예. 이 사업이 네. 구년로만 되는 건지, 내년을보고 신년제도도 이어지는 건지. 어, 일단 내년에는. 될것 같고요. <웃음> 내년에는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성동과 황지동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지역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사업 원천 자체가 국비를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이야기는 장성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지동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어 거기도 역시 뭔가 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게 돼안 할래라고 하면 사업비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나 작년에 해봤던 분들 또 우리 행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사업을 좀더좀 넓혀보자라고 하는 기조는 깔려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업을 좀더 확장시키자라고 하는 기조는 깔려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속됩니다. 영원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적어도 4,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도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뭐야 그 자극에 네. 사람이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 개의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는지 아 예. 일단은 이제 우리 내용 안에는 없는데요. 한 분이 어, 두개 이상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두 개까지는 허용하되, 어, 뭐 이분이 A 공동체, B 공동체, C 공동체, D 공동체까지 다 들어가면 그냥 이름만 바꿔서 막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동네도 좁고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참가자로 뭐 내지는 거기에 어, 소위 말하는 보조인력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저기 기획자를 아니지만 저기서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체그룹이 어, 두개 이상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까지만 허용해볼 생각입니다 예. 또 우리 혹시 인터넷으로 는 올라온 게 없네 확인 좀 해주세요 그 하나 예. 그 자부담 부분 10%인데. 예, 원래 그이 10%인데. 네, 네. 원래 5% 이상이 아닌가요? 어, 원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네네. 주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어, 자부담분을 아. 10% 넣어놓은 것은 어,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들 많이 해보지 않았던 지역 특히는 이제 주민들이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표현드릴게요. 공모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체로 그냥 가서 뭔가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표현들 하면 됐으면 잘 주더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있는 거죠. 죠래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10% 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근데 요정도 부담은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1단계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공모단계에서는 어, 이 자부담 부분을 조금 좀 줄이 옵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어, 여러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게 있는거죠 작년에 해봤던 분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 뭐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좀 물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10%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 요 부분인데요. 어, 지금 50% 이내라고 하는 얘기는 맥시멈 50%까지 쓸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저게 100%가 아니거든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만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체험비만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다가비만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건데 최대 여기까지만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네 근데 수많은 오픈해 높이 경우는 굉장 말입니다 회원 어디에 비교를 들고 대상시키는 부분이 특히 여기 있는지 실제 사업할 때물품들비가 매우 보 가장 많이 수거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더 회사 기교 속을 높여줬으면 더 유통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는데요 어... 이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일단. 네. 네. 네. 말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음, 네. 일단 저희 가이드라인으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안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모라인 자체에서는. 그거는 조정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추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준 네. 네. 네. 네. 네. 이 네. 면 네.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런 네. 네. 네. 이제 변경 네. 시를 네. 네. 네. 는 것이 네. 네. 네.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면 네. 네을도맨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기가서공공기가 저희가 부모사업에 대해서 구청을 해보면 강사료를 지급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또 실제 쓸수 있는 부분은 소금 노성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 기준을 만화시켜 주시는 게 어떤 건지 자, 일단 이거는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에, 이게 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주 사업이, 그, 노후주택 수리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다른 공모사업도, 예, 신청할수 있는, 예, 그 기회가 있는지, 예. 다른 공모 사업이라 하시면 어떤 뭐, 거? 까이 일단 요건은 노후주택 쪽에 집중적으로 좀더 고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수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집수리 쪽에 샘플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게 좀더큰 상황이고요 어, 요 부분은 이제 이 돈의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쓰임새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왠가하면 여기는 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사업들의 이, 이 물품 구비라든가 이런 건 써서 없어지는 물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먹는다든가 내지는 뭐칼 같은 것들 정도의 아주 간단한 도구들인데 집수리와 관련된 것은 집수리 자재들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부분을 좀 분리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명시되어 있듯이 공간 개선을 위한 집수리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집수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쪽 중심으로 좀더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용 부분들이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로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겁입니다 집수리만 한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충 이 정도면 긴급한 의문사항은 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어 저희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래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 원래 이거 봄에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를 했었고 여름에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뭐 지나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랬다가 이게 지금 일정이 왕창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한 대여섯 달 정도 이렇게 시간 충분히 드리고뭐 이런 거였는데요. 올해는 좀 적어요. 그래서 예를 사업비를 저희뭐 300만원 미만 이렇게 썼는데 300만원 다안 쓰셔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끔 할수 있는 범위 내에 저, 줄여서 사업 공모를 내시고 대신에 또 많은 팀들이 응모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 하셔서 많은 팀들이 들어오고 많은 반응이 있으면 내년에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넓힐 수가 없었어요 금액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개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응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사업비도 더 넓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제안들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더 질문 없으시죠? 일단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